너무 힘든데요? <웃음> 아, 저는 태국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네요 안녕! 태국에서 베스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한국진국 전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서 연극영화과 연기전공 1기졸업생 김선우입니다 대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지금 단편영화를 준비하고 있어서 준비하면서 쉬고, 놀고, 하고, <웃음> 있습니다. <웃음> 어, 레드벨벳의 슬기님을 좋아합니다. 같은 네. 학교? 네, 저희 학교의 선배님이세요. 부드럽게 연하시잖아요. 되게 그런 순수한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 원래는 성격을 막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는데, 음. 요즘 많이 느끼는 건데, 되게 공감 잘해주고, 위로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는 말이죠. <웃음> No. <웃음> 러프라는 친구이고, 또 패티! 우리게 힘든데요? 이 분은 약간 한국 사람 좋아하는 어, 사람이요 입도 착고, 눈도 약간 좀 귀엽고 음. 왼쪽 문! 왼쪽 문. 네. 제 스타일은요. 둘다 약간 배우죠. 음. 음. 아까 두 분도 되게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음. 이두 분도 되게 비슷해요. 아 진짜? 어떻게 비슷해? 정숙해 보이고, 음. 모델 느낌이 이분은 사실 내 고등학교 선배야 아진짜 진짜 유명해졌어 음... 우리 몸은 진짜 되게 예뻐서 많이, 음... 많이. 음... 우와. 그리고 어... 이 친구는 의사 의대 어... 응. 의대도 하고 배우 활동도 하고 어... 아, 처음에 봤을 때는 오른쪽도 줬는데 이 음. 사진을 보고 나서 <웃음> 갑자기? 이분도 귀여워 아, 제 스타일은 편지. 오른쪽 편이죠 네. 오른쪽? 이분은 남단 남단하는 뜻는 설탄 아하 그렇게 쨍둘다내 네, 아는 사람이야 아, 진짜. 대학교 선배 이분은 완전 카리스마스로 음? 네. 사진 문제야 진짜 아그래 다르지? 음, 맞아 다르지? 다르지? 이분은 딱 본열이야 태만이라 음, 음. 저는 오른쪽 태만인 네. 오른쪽?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okay. 유럽 느낌이 나요 뭐 섞여서 유럽 쪽에 서량 쪽에 어. 아버지인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딱 느껴져 이 분은 강수요 지금은 음. 가수 활동은 그냥 좀 멈췄고 음. 배우로 하고 있어 저는 왼쪽은 조화가 되게 좋아요 음, 음, 음. 그러니까 분위기나 음. 그냥 머리 스타일이거든요 한장면한 음, 음. 장면 배우야 진짜 유명한 배우 아, 진짜. 둘째 캐요 어. 왼쪽 분이신 것 같은데. 오케이, okay, 맞아. <웃음> 어, 이분은 한 영화? 했는데, 한국에 네. 극장 극 극장에 아, 어. 극장 어, 아. 올라왔어요. 어, 올라왔어요. <웃음> 그 정도 유명. 오. 전세계. 아, 저는 왼쪽 분. 왼쪽 분? 네. 음, 이름은 마이펀이랑 <웃음> 키미. 와. <우와. 웃음> 이분. 아, 진짜로. 아, 저는. 왼쪽본 왼쪽본 근데 왜 너는 선넷할 때마다 약간 고민을 돼? 스타일이 비슷해서 고민이 되고 스타일이 달라서 고민이 되고 고르기 힘드네 아, 그래. 다들 아름다우셔가지고 만약에 이런 여자들은 너네 학교 있으면 어우 빨리 나죠. <웃음> 맨날 아주 힘드실 거예요 아, 피곤하실 거예요 아 그래? 파이강파이강 아, 그래. 네. <웃음> 하... 나는 알것 같아 너는 누구 선넷할지 <웃음> 어른 쪽보다어 맞아요? 그치? 네 맞아요 약간 어른 중다 따라... 이 사진은 블랙핑크 음. 지수님닮았는데 어, 그렇지, 어, 그렇지, 그치, 그치, 그치 와, 저는 왼쪽 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갑자기? 어, 말 <웃음> 왼쪽 분을 하겠습니다. 아 그래, 그래. 네. 이분은 안 보고? 네, 아. 괜찮습니다. <웃음> 괜찮습니다. 네. 네. 아그 사진이 너무 강렬했서 <웃음> 와. 아, 근데 인스타 사진들이 다 완전 잘 나오시네. 그래야지. 와대박이다너내 인스타도 잘 나온 사진만 <웃음> 나오잖아. <웃음> 그렇죠. 이런 거예요. 약간 스타일이 엄청 다르시기 때문에. 맞아, 맞아. 이것도 고민이 돼. 선생님, 어, 오늘 신입학생분 들어왔어. 어, 이분 아니면 이분. 그렇게 하면좀 오른쪽 분이 좀. 아, 진짜? 네. 아니면... <웃음> 어. 힘들어요. 안될것 같아. 요 어. 이런 느낌, 이런. 시험보다 느낌? 힘들어요. 아, 진짜. <웃음> 진짜? 뭐? 자, 음. 반에 딱 들어왔다. 오케이, 오케이. 네, 왼쪽분 하겠습니다. 왼쪽분? 네. 왜 이분도 좋아하다며? 이분 아까 인스타 사진이 너무 사기였어요. 아 진짜? 네. 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와, 아. 진짜 비슷한 스타일이야. 그래서 힘들어요 지금. 응. 이분의 비슷한 거 보고 싶은데. 오케이 오케이. 사진이 사진이 너무 사기거든요 지금. 사기. <웃음> 귀엽게 생겨. 어, 어? 약간 한국의 이하이 가수님이 계신데 음. 그런 느낌이 비슷해. 응응. 음, 음. 어. <웃음> 저는 오른쪽이에요. 오지로. <웃음> 결승전? 네, 결승전. 음. 어. 오늘 아까 인스타 사진 너무 사기였고, 누늘이 사진 이 <사진이> 너무 사기. <웃음> 둘이 스타일이 너무 <된다는> 다르네. <웃음> 그래서 힘들어. 어떻게 했나? 어, 그러니까 제가 왼쪽 분은 학교나. 사적으로 만났을 때 엄청 좋아했어요 이름이 제가 약간 오른쪽 분은 연예인 어, 어, 어, 어, 어. 덕질에 있을 때 진짜 와 예쁘다 어. 인스타나 유튜브 보고 막와 예쁘다 그래서, 그래서. 하,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고민 중 그래도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어허. 눈앞에서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 네, 결정 났습니다 오케이 네. 나도 기대된다 진짜 저는 왼쪽 분입니다 아이콘스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해요 인스타 프사 하고 싶어요 오마이갓 <웃음> 키가 작아요 아, 완전, 완전 사랑스러운 스타일입니다 음. 아주 좋습니다 후회 안하네요 별땡입니다 <웃음> 집에 가는 길에 팔로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웃음> 진짜? 그정 <웃음> <진짜? 웃음> 학교에서 교환학생을 하는 적이 있어요, 태국 친구들이랑. 처음 응. 봤을 때는 되게 순수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화장도 많이 안 하고, 연해가지고 그런 스타일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어. 생각보다 좀 진하신 분들도 많고, 더 예쁘신 분들도 많고, 느껴가지고, 응. 어, 약간 태국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고. <웃음> 제가 뽑아낸 1등분 인스타 팔로우 하도록 하겠습니 <웃음> <웃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설정 뭐지? 알람 설정. 오케이, 알람 설정까지. 바이바이, 안녕. 안녕. 오 마이 갓.